그간 관객 없이 녹화해왔던 내일은 국민 가수가 방청객과 함께하는 공개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갈라쇼나 방청을 통해서 벌써 몇 번이나 이솔로몬을 실제로 본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솔로몬의 팬이 아니었다가 실물을 본후 저절로 팬이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생생한 실물 후기를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실물 후기는 엄청 잘생기고 이쁘고 비율이 좋다는 건데요.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발목도 가늘고 피지컬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체형이 화면에 비춰지는 것보다 굉장히 말랐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빼빼 말라서 살이 없더라 뼈밖에 없다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어떤 분은 허리 사이즈 30도 훨씬 안 되어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깨 깡패라고 하는데요 호리호리한데도 어깨가 떡 벌어져서 어깨밖에 안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마디로 전체적인 비율이 좋다고 합니다 즉 얼굴은 작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특히 하체 길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리가 엄청 긴가 봅니다 다리뿐이 아니라 목도 엄청 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비율이 좋아 보이겠죠 목이 짧거나 굵은 체형은 비율이 안 좋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실물이 카메라에 다안 담긴다는 거였는데요 이런 얘기는 다른 연예인들 실물 후기 때도 종종 나오는 건데 이솔로몬은 아예 카메라빨 자체가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카메라에는 그 잘생김이 10분의 1도 안 담긴다고 합니다. 실물을 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 본 분들은 표현을 다 못하니 답답해 하네요. 얼굴은 조막만하고 정말 작은데 눈코입이 오밀조밀 다 담겼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예쁘게 생겼다고도 하고요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겨서 멀리서 봐도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살아있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진짜 작고 예쁘게 생겨서 인형 같다고 실물 후기를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또 눈에 쌍꺼풀은 없는데도 눈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눈코입 비율이 미쳤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보면 웃을 때 입동굴이 보이면서 웃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화면을 통해서 볼 때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는 말은 그동안 정말 여러 번 들었는데요. 아마도 대구 사투리 때문인지 굵직한 목소리 때문인지 말하는 걸 보면 구수한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완전 스무살 정도의 아이돌같이 보이고요. 이솔로몬의 올해 나이는 서른인데 10년 정도 어려보인다고 합니다. 즉 2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TV 화면보다 어려보인다는 말은 정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보이는 게 아니고 많이 어려보인다고요. 얼굴형이 동그랗고 볼살이 있는 동안 스타일이라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미남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머릿결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마 피부도 좋고 머릿결도 좋은가 봅니다. 이 솔로몬은 성격이 완전 경상도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요. 같은 대구지역의 참가자 손진욱도 본인도 대구남자면서 이솔로몬을 지목하며 상남자라고 말한 바 있죠. 그래서 무뚝뚝할 것 같지만 이솔로몬은 실제로 팬들을 만나면 팬서비스도 다정하게 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팬들을 향해 하트도 잘날려주고 계속 웃어주고 눈으로 호응도 잘해주고 한답니다. 팬들에게만큼은 무뚝뚝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솔로몬은 잘생기고, 이쁘고, 비율 좋고, 팬서비스도 좋은데 실물을 보신 분들이 무조건 좋다는 반응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실물을 영접하고 존잘이라 너무 놀라서 며칠 동안 계속 이솔로몬만 검색하느라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얼굴을 보느라고 노래 자체에 집중이 안 된다는 분들에다 한번 이솔로몬의 실물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실물 보고 상태가 안 좋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매달려서 팬카페를 떠나지 못해 실물을 보면 안될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솔로몬이 너무도 잘생기고 멋지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이 솔로몬을 실제로 본 후기를 모아서 전해드려봤고요. 그밖에또 실물 보신 분들 계시면 실제로 본 썰을 댓글로 계속 달아주세요. 이 솔로몬 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